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세서 흐르는 것을 그릇에 받아 담는 꿈 빗물이 맑고 깨끗하면 재수가 있고 흐리고 지저분하면 근심과 손실 등 장애에 부딪히게 되고 청탁의 농도에 따라 기름의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마당에만 눈이 내리는 꿈 사람이 사망하는 불상사한 내지 상복을 입는 등의 슬픈 일이 발생하게 된다. 큰 비가 쏟아지면서 광풍이 사납게 몰아치는 꿈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나 흉엄이 발생하게 된다. 비가 창문으로 들어치는 꿈. 사업, 법적, 성과 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 눈 위에서 썰매나스키를 타는 꿈. 사업이 급속도로 번창하게 되고 취직이나 시험에서 좋은 소식이 있음. 비바람이 무서울 정도로 세차게 몰아치는 꿈. 사회에 커다란 혼란이 일어나거나 개인적으로는 질병에 걸리기 쉽고 이유없이 불안에 떨게 됨. 눈 위에 나 있는 발자국을 따라가는 꿈. 사회적으로 지도적격인 사람의 업적을 기리며 추종하게 된 바람이 먼지를 일으키며 자신에게 불어오는 꿈 삶이 고달퍼짐 맑은 하늘 아래로 실비가 솔솔 내리는 꿈 상당한 실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는다 고품질성이 있는 상품을 개발하게 된다 비바람이 사나워 다리를 건너가기 힘든 꿈 상부층의 압력에 의해서 진급 전직 등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바람이 구름을 몰고 오는 꿈 선악으로 희비가 엇갈리고 새로운 변화가 온다 햄과 불행이 있다. 먹구름이 낀 하늘에서 계속적으로 번개가 치는 꿈. 스카우트 제의를 강하게 받거나 대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낙엽이 바람에 뒹구는 것을 보는 꿈. 슬픈 소식이 오고 낙엽이 쌓인 것을 보면 사업성거나 재물을 얻는다. 비를 피하려고 처마 밑에 들어간 꿈.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거나 사회적인 제재를 받게 되지만 순조롭게 이를 피해 나감. 검은 먹구름이 머리 위에 떠 있는 꿈. 신상에 흉엄이 생기고. 집이나 사업장에 떠 있을 경우에는 집안에 재난이 발생하게 된다. 바람이 돌 자갈 등을 날리는 꿈. 신앙적인 기적이 일어남을 보고 황진을 일으키면 전란이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다. 구름 속을 뚫고 밝은 햇살이 쏟아지는 꿈.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만사가 대통하다. 교통체증이 뚫리듯 시원한 일이 있다. 집안에 경사가 있고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한다. 개가 하늘의 먹구름을 보고 지저대는 꿈. 실비가 내린다. 풋풋한 풀잎자락에 부딪히는 소리마다 돼지의 입속으로 조용히 빨려 들어간다. 구름같은 손뭉치가 방안에 가득 보이는 꿈. 실제로 재물과 먹을 것이 집안에 풍요롭게 된다. 일거리, 물품이 생긴다. 눈 색깔이 하얗지 못하고 어둡거나 더러워 보이는 꿈. 안 좋은 일이 생김. 비바람이 몰아쳐서 다리를 건너지 못한 꿈. 어떤 방해로 인하여 일이 마음먹은 대로 진행되지 않을 징조. 해가 떠 있는데 비가 오는 꿈. 연인이나 부부간의 다툼이 생김. 구름이 하늘 사방에서 상서로이 일어나는 꿈. 영예로운 희소식이 있게 되며 행운 발전, 승리 성취 등을 획득하고 사업이나 거래 관계에 따른 유익 및 안정을 얻게 된다. 눈 위에 말고 흔적이 또렷하게 보이는 꿈. 오래된 문안 속에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게 된다. 발명, 출토 발굴, 감정, 답사, 조사, 답본, 연구 등이 있다. 외투가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꿈. 외투가 바람에 날아가버리는 꿈을 꾸게 되면 규칙이나 법규를 지키지 않아 자신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고 하얀 섬광이 비치는 꿈. 우주청조와 자연계의 동식물이 태어나고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린다. 구금이 왕성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국민의 힘에 의하여 새롭게 태어난다. 번개가 자기 몸에 비치는 꿈. 온세가 호전되고 부기로워지며 깊은 소식이 올 길몽. 날씨가 맑아서 파도가 잠잠한 꿈. 윗사람의 눈에 들어 매사가 즐거우며 모든 일에 희망이 있고 웃음이 있다. 눈 덮인 산에서 내려오는 꿈. 유산, 난산의 징조. 눈이 오다 비가 오다 우박이 내리는 꿈. 이래저래 걱정할 일이 자주 생김. 비가 오는데 우산 없이 비를 흠뻑 맞는 꿈. 이사를 하게 될 암시로서 이사하면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 바다 바람을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 입하, 승진, 합격, 당선, 승리 등의 쾌감을 맛본다. 일취월장 입신양명한다. 눈 덮인 산의 정상까지 오르는 꿈. 입학, 합격, 자격취득, 취직, 승진, 성공, 당선 등을 하게 됨. 계속 내린 비로 수혜를 입는 꿈. 자금의 어려움을 겪거나 몸조심을 해야 할 것이다. 눈이 덮인 초가집을 본 꿈. 자금을 융통하면 잘 풀림. 비를 촉촉하게 맞는 꿈. 자비로운 사랑과 혜택을 얻게 됨. 번개불을 본 꿈. 자손이 귀한 집에서 자식을 얻게 됨. 구름이 별을 가리고 있는 꿈.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사람이 나타남. 맑은 하늘에 별빛이나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꿈. 자신을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남. 결혼한 부인의 경우엔 남편이나 친척과 불화가 생김. 바람이 불어서 구름이 거치는 꿈. 장애와 근심 및 재반 말썽과 굳은 일이 흩어지게 된다. 진지나 공성 위에 푸른빛 서광이나 구름 안개가 감돌고 있는 꿈. 장차 성공과 안정을 누리게 될 여건과 기반이 조성되고. 가업이융성하고 경사와 복록이 풍부해지는 영화를 얻게 된다. 논이나 밭에 비가 쏟아져 축축해지는 꿈 재물과 명예, 사업 등의 번성과 안정을 얻고 자녀들과 연관된 기쁨과 영화로움이 따르게 된다. 비가 내린 뒤에 강이나 하천 등의 맑은 물이 불어나 넘실거리며 흐르는 꿈 재물과 이권이 풍부해지고 좋은 기회와 여건이 생겨서 안정과 번창을 누리게 된다. 흙탕물일 경우는 근심과 손실이 발생되어 혼란을 치르게 된다. 구름이 태양을 가리는 꿈 재수없는 일이 생기고, 근심이 생김. 구름 덩어리가 흩어지는 꿈. 조직이 해산되고, 불뿔이 흩어진다. 재물과 돈이 나간다. 비가 내리는데 우산이 없어서 난감해하는 꿈. 좋지 않은 일로 이사하거나, 금전적인 문제로 이사하는 꿈. 비가 와서 우산을 쓰거나 건물 안으로 피하는 꿈. 주위에서 활발하게 좋은 일이 생겨, 자신에게 간접적인 혜택과 이익이 얻어지게 된다. 맑은 날에 마른 번개가 치는 꿈. 직장 등에서 자기의 이름이 퍼지게 됨. 비가 와서 질퍽한 길을 걸으며 자꾸 빠지는 꿈. 질병에 시달리거나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 집안의 오색 무지개가 비치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생기고 사랑하는 애인을 맞이하게 됨. 비가 구슬이 되어 땅에 떨어져 부르는 꿈. 천리의 입법을 깨닫고 참된 사람이 된다. 전복을 받아 부귀공명하게 된다. 비가 집안으로 들어온 꿈. 천장에서 비가 새어 빗물이 떨어지는 꿈은 뜻밖의 행운이 찾아와 집안이 부유해지고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됨을 암시하는 꿈이다. 하늘 높이 떠 있는 구름이 점점 다가오는 꿈 천지지변이나 인재로 재앙이 온다 우박같은 불길한 징조가 보인다 결혼식날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벼락이 치는 꿈첫 출발이 매우 어렵게 된다 우환, 쿵파 중단, 파온, 이혼, 해약, 질병, 사고 매사불길 등의 불운이 닥친다 눈이 방안에 가득 쌓인 꿈 청탁이나 축하금 등 재물이 생김 길가에 며느리 박불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꿈 친인척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고통과 시달림을 받게 된다. 고생살이를 하게 된다. 큰 비가 내리는데 천둥 소리가 들리는 꿈. 큰 비가 내리는데 천둥 소리가 들리는 꿈은 생각지도 못한 기회에 출세길이 열림을 의미한다. 큰 비가 와서 길이 막히는 꿈. 큰 비가 와서 길이 막히는 꿈을 꾸게 되면 뜻밖의 재난을 겪거나 뜨는 어려운 일이 있을 징조다. 구름이 하늘 높이 기둥처럼 치솟아 오르는 꿈. 타인의 해방이나 협박. 노는 위협으로 에러나 곤란을 감수해야 될 장에 애 부딪히게 된다. 맑은 날인데도 천둥 소리가 요란한 꿈. 톱뉴스를 듣게 되거나 누군가로부터 경고를 당하게 됨. 비에 눈이 섞인 진눈깨비가 내리는 꿈. 하는 일마다 꼬이는 등 일이 성취되지 않음. 먹구름이 시커멓게 몰려들어 하늘을 가리는 꿈. 하는 일마다 막히고 앞뒤가 안 보인다. 눈뜬 장님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질병이나 우환 손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설이나 짓눈깨 비가 내리는 꿈. 하는 일이 막히고 장애와 곤란을 만나게 된다. 하늘의 용 형상의 구름이 떠 있는 꿈. 하늘의 용 형상의 구름이 떠 있는 꿈을 꾸게 되면 어떤 일의 길조가 보인다. 여행을 떠나거나 비가 적당히 내려 풍년을 맞는다. 해가 하늘에 떠 있는데 비가 내리는 꿈. 해가 하늘에 떠 있는데 비가 내리는 꿈을 꾸게 되면 아내와 크게 다투거나 애인과 싸워서 당분간 냉전이 지속될 조짐이다. 혹은 냉전이 가정파탄과 이별로 진전될 조짐이다 번개없이 천둥만 울리는 꿈. 헛소문, 헌명성만 놔두게 됨. 갈대잎이 바람결에 흩날리는 꿈.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모든 것이 매우 어렵고 무척 시련을 겪게 된다. 지평선 위에서 검은 연기 또는 검은 구름이 피어오르는 꿈. 훗날 불길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됨. 검은 구름이 뒤덮어져 있는 묘지를 보는 꿈. 흉몽으로 불길한 사건이 발생한다.